봄이 되면서 봄비가 자주 오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데도 비가 내려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또 황사도 심해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어신액 사용량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어, 준비가 안 되면 급하게 생산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있어 그런데 물을 워싱 대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먼지나 특히 저 기름기 같은 걸 깨끗이 닦아내주지 못해 특히 이제 또 겨울철에 물을 사용하게 되면 뿌리면서 앞유리에 물이 얼어가지고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고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에도 몇년 전에 그 한겨울에 포항을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여행을 갔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워시이다똑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뭐 눈도 내리고 하다 보니까 앞도 안 보이고 그래서 먹던 그 생수가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와이프 툭툭 쳐가지고 가서 좀 물좀 부으라고 그래가지고 올라오는 도중에 물을 뿌리니까 이게 한 겨울에 추운 날씨에 물을 뿌리니까 바로 얼어버리더라고. 그때 아주 그냥 시겁했다고 나 죽을 뻔했어 진짜로. 그러면 오늘은 또 재밌는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워시엑 만들기. 내가 직접 워시액을 만들어서 쓰는 방법 한두 가지 정도를 내가 좀 가르쳐주려고 그래 어, 동토비도 배워놨다 유용하게 쓰기를 바란다 워시액 만들기 첫 번째 방법이야 어, 일단 빈 페트병에 물을 좀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약국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소독용 에탄올 이거 돈천 원이면 사더라고 요거하고, 우리가 차 세차할 때 쓰는 카샴푸. 요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워시액 만들기를 할수 있다고. 그면 이제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 7, 알콜 3, 적은 양의 이제 카샴푸. 어, 요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만들어 볼게. 일단 내가 페트병에 물7 비율 정도로 물을 담아놨어.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에탄올 7대3 비율이니까 3 비율을 넣을 거야. 어우, 알콜 냄새 많이 나네.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내가 주로 쓰는 카샴푸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사과향이나 사과 향이 좋아서 이걸좀 많이 쓰고 있는데 요거를 소량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 요정도만 넣어도 돼이렇게 넣고 잘 희석시켜서 이렇게 잘 시속, 시속시켜서 쓰면 된다고 어, 진짜 근데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게 불편한데 난 이걸 좀 피하고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한 가지 내가 준비했어 두 번째 방법 보자고 워싱 아리야 내두 가지를 오늘 갖고 나왔는데 이건 뭐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이야 몰랐을 거야 아마 나 아니면 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볼게 아 이렇게 생겼네 아우 색깔도 굉장히 이쁜데 향도 민트향이 난데 요거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요것도 한번 보고 또 요런게 있더라고 통도 예쁘지?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요거는 이제 낱개로 요것도 요것도 여섯 개 뭐 크기도 비슷한데 색상만 좀 틀리고 그럼 이 제품들 사용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야, 일반 저, 수돗물을 페트병에 받아왔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이 제품도 그렇고 이 제품도 그렇고 물 4리터에 요거한알 정도면 충분하다고 돼있어 물 4리터면 이거 한개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물한 병만 해서 요걸 한번 써볼게 이렇게 어, 까서 어, 쏙 들어가네 지금 보면 우리 먹는 그 발포 비비타민처럼 보글보글하고 이제 방울이 올라오고 있어 이게 지금 이제 물에 희석이 되면서 녹는 과정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워시액이 점점 일반 워시액만큼 이제 색상이 좀 푸르게 돌아오고 있네 15분 정도 놔두면 아까 넣었던 알약이 충분히 이제 녹아가지고 워시액이 되는 거라고 요 방법은 좀 간단하지 귀찮지도 않고 그러니까 차에다가 요런 거 또 이런 거한 개씩만 좀 갖고 다니면 알약 하나로 4L를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응급할 때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하나 뭐 얼마 안해 내가 아주 싼 값에 구입, 구입을 했으니까 이런 거 하나씩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 어 이제 완전히 다 녹았어 이렇게 해서 이제 펌프에다 부어서 사용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시싱 말고 개인적으로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발수기능이 첨가된 워시액이 있어. 이런 워시액을 사용하는 분들을 내가 많이 봤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를 사용하면서 내가 단점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 이 발수기능이 첨가가 되니까 오히려 차체도 그렇고 유리도 그렇고 이 워시액이 오염을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와이퍼가 지나간 부분은 빨리 닦여 나가니까 괜찮은데 흡사 우리 도장면에 워터 스팟 생기는 것처럼 이게 건조가 되고 나니까 그 부분에 얼룩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얼룩이 생긴 부분이 쉽게 세차를 해서 닦아지면 괜찮은데 이게 잘 닦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 같으면 이런 기능성 뭐 워액은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 뭐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난뭐 현장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니까 그래서 동투뷰도 오늘 촬영한 내용을 어 많이 참고해가지고 또 유익한 도움이 됐으면 싶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촬영하는 걸로 하지 <목소리>